황금 99.99 포나인 어이. 외부 조직까지 다 보입니다. 자, 다시. 자, 이래갖고 좀 돌려보죠. 내가 참 밑에 옆으로. 야는 좀 관심 대상이니까. 아니, 이제, 빚금이 어떻게 가고 이런 걸 시루떡처럼 생긴 것도 그렇거든요. 네. No. No.